어저께 이 네. 피디가 네. 그 소주 이렇게 빨강색 뚜껑 있잖아요. 이게 빨강색 좀, 뚜껑. 좀센 거. 왜, 왜그 요새는 그걸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술이 강해졌서잠깐만데 <웃음> 아니, 그래갖고, 그 밤에 제가 잠을 못 잤잖아요. 시끄러워. 어, 기도 따갖고 내가 아주 잠을 못자고 속상해 죽겠어요? 왜 술을 마시면 코를 더 고는 거예요? 잠을 자면 속이 상한 게 아니고요. 네. 몸이 상해요. <웃음> <웃음> 잠을 못 자서 속이 상한다고요, 제가. 그니까요. 네. 몸도 상하고 속상하고 오래. 그러니까 아유, 완전 상했네. 음. 또 아, 상했네. <웃음> 그니까. 근데 왜, 왜 그러는 거예요? 술 마시면 코를 평소에 고는 것보다 더, 좋아요. 더 심하고 시끄럽고. 네. 그리고 왜 남의 기회자 되고 코를 거냐고. 이상한 성격이야, 진짜. 그러네요. 그죠? 그 쫓아내야죠. 그러니까, 네. 이제 곧, 곧, <웃음> 네, 곧. 그래서, 알려주세요. 왜? 코를, 골 아, 술을 마시면 코를. 터많에고는 거는. 음. 평소에 안 골던 사람도 음. 술만 마시면 코군다 음. 그런 분들 꽤 많죠. 음. 근데 그런 분도 있었어요. 아, 나술안 마시면 한 거라. 술 마시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 음. 술을 얼마나 드세요? 매일 먹지. <웃음> <웃음> 그 매일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 술술 탓으로 하는 거죠. 나는 코안걸는 아, 사람인데 이유를 술 탓으로. 나는 그거를 그런 거안하거 거 아니야 건데, 아. 술이 그런 거지라고 아. 얘기를 하는데 아. 네. 어, 진짜 로코안걸는 사람들은 술먹으도코안 걸겠죠. 아 그래요? 그래서. 어, 술을 마시면 코를 곤다는 것은 음. 어, 곧 코골이가 시작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음. 어, 술을 마시면 코를 더 고는 이유 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음. 첫 번째 술을 마시면 음. 충혈이 되죠. 멀게. 얼굴도 빨개지고 네. 어, 코막힘도 막 생기고 음. 그렇잖아요. 음. 이제 점막이 붓기 때문에 충혈이 되면서 어, 그래서 이 기도 쪽으로 가는 이 전막도 좀 부으면 기도가 좁아지죠. 아그 다음에, 이, 다리도 풀리고, 혀도 풀리고 하듯이, 그쵸? 근육이 훨씬 더 풀려요. 그래서, 어. 허, 허, 허, 허, 넘어가는 게 훨씬 더더 더 심해져요. 어. 그러니까 목젖도 더잘 늘어지겠죠. 어. 자, 좁아졌고, 늘어지고. 붓고. 그러니까, 부어서 좁아졌고, 응. 응. 이제 늘어져서 좁아지고. 어. 거기다가, 알코올이 들어가면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산소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좁아진 구멍에 더 많은 산소를 빨아들이려니 아 이게 속도를 빨리 하지 않으면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음 이렇게 하면서 막아예 아주 괴물 조리려면 아아 꼴을 걸게되듯다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아, 아주세요. 그렇구나. 술 먹고 살아보겠자고. 아 <웃음> 결국은 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빨리 네. 사소공도, 이게 예, 네. 뭐 알코올도 분해해야 하고 이러니까 네. 사소공을 더 많이 하니까 그래서 호흡을 더 많이 빨아들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좋아진 데다 데다가, 바울까. 데다가 바울까. 이제 음. 그런 소리가 결국은 네. 울림이 많아진다니까. 호구리는, 호구리 어, 소리, 그러니까 소리는 음. 속도에 비례하잖아요. 속도가 빠르면 소, 소리가 커지죠. 그렇죠. 음. 그니 휘파람을 응.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소리를 응. 크게 내려면, 더 빨리. 이게, 휘파람 소리는 그나마 들어줄만 하지만, 꼬리 응. 소리는. 공예요 어 굉장히 거슬리죠. 네. 예.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라고 하는데 밤새 그렇게 음. 아주 괴물 같은 노래를 된다면 정말 맘상하고 음. 몸상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맘상하고 몸상하는 거 생각하지 않고 너무 시끄러워서 코를 제가 이렇게 한번 잡았거든요. 네. 근데 아니 뭐 코를 잡으면 얼마나 잡겠어요. 자는 사람은. 그러니까 코만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잡았, 잡았는데 일어나갖고 신경기를 내면서 고... 잠다고 응! 자기 잠 깨웠다고 네. 코를 그렇게 세게 잡았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참 뻔뻔하지 않아요? 술 먹고 코 걸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참네 <웃음> 기가 막혀 아니 몸 상하고 아니, 속상한 나는 어떡하고 본인은 생과 살을 넘나든 거예요 그거 숨 제대로 못벌어들였으면 죽었어요 아부되면 어떨 뻔했을지, 그리고 아, 살려주는 거 다행이지. 살아, 살아준 게 고마운 거라고 생각하세요. 술 먹고 살았네. 여러분 <웃음> 그, 술 먹고, 술 마시고, 남편이 술 마시고, 응, 꼬리 하는 건 지금 생과 살을 넘나든. 넘나들면서 지금 사투를 결국은 그렇죠. 버리고 있는 거랍니다.